야, 빨리 빨리 와! 아, 아니라고! 나 억울해! 들너경찰서지지와서 이렇게 건들건들할 거야? 어? 한영사 수갑 채워. 뒤로 돌아왔나 아, 나이퍼 아, 됐습니다. 서 있나? 차렷! 차렷이 안 돼요? <웃음> 반장님, 이놈 수갑 채워줬는데요. 수갑을 거 누가 채우라 그랬어. 그러죠. 아, 너, 아, 저... 언제 채웠어 이거. 아, 미안 야, 아, 이재 형, 어. 이 금고가 네가 턴 금고 맞지? 아닌데요. 어? 아니야. 예. 그럼 이 금고 그만. 이게 확실합니다. 맞지야이 음, 아, 예. 아, 아, 아. 안에 다이아이치 빨리 꺼내봐. 아, 그 귀찮게 그. 빨리 꺼내 뭐. 꺼내봐. 에휴, 좀 어떠냐? 심장이 뛰질 않아요. 어? 뭔 소리야? 운명하셨습니다. 어? 어? 아, 이거 아. 살아생전에 용돈. 너뭐 먹었어? 성질이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 놀이 하는데? 놀이야? <웃음> 이상하게 어, <그래? 웃음> 어, 의사 하고 싶네. 난 수갑 채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필요한데. 이거 다 뭐야? 대차야! 야, 다영도가 했어. 맞아, 이게구만. 이 설마 이다이가 가짜는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형사 네. 확인해 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 확인을 해봐야 모두. 아, 아. 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사탕 먹는데요? <웃음> 다시 먹어야 지어 돼. 네. 네, 맛있는 아. 거. 다이아몬도 아니야! 다이아몬도 아니야! 진짜야! 말 못합니다. 끝까지 오리말이야야 거짓말 탐지기 전부 불러! 네알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전부! 가 거짓말 탐지기 전부! 아이 그러나, 그뭐다이아몬세개 뭡니까 이거? 사탕인데요. 아 그래요? 아 나만 못 먹었어! 아! 이거 다이아다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도 어디 갔어? 야 근데 손에 있는 거 뭐야? 네? 야 튀어! 야이시리나가 나. 다 가야겠다 가다 내려놔 아, 내려놔 아, 내려놔 아, 진짜, 아이, 내려놔 그냥... 누가 형사 임마? 잘못했습니다 내가 묻거 아니에요? 너 끝까지 거래만 할 거야? 어? 현사 <목소리>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불러! 거짓말 탐지기 전문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자 네. 이게 거짓말 탐지기에요? 이게 10억짜리 네 미국의 최첨단을 개발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범인 누구죠? 예요 예 빵! 공공실방 하는데. 에이, 빨리 치치해요아예 알겠습니다. 아, 야너 언제 딱 걸렸어 이 자식아. 거짓말하면 어, 경고음 흘린다 조심해. 너 얼굴에 뭘 덕지덕지 붙였어. 뭘미약인데요이 아... 어, 사람이 여행 가고 싶네. 이 사람이 아... 그렇다면 이걸 귀 밑에다 붙여야지. 아... 아... 어 얼굴 착하네. 아... 얼굴도 조그맣고. 아... 아... 야한의사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어디. 뭐야? 여기서 나는데요 여기서. 시끄러워가지고 조사를 못했잖아. 이거 갖다 버려. 그래. 누가 이땅가 갖고 왔어. 이거 제한이. 제가 얼마 전데갖다오려 그래. 설치를 하라고요. 아, 그래. 빨리 빨리 다이아도환하 하고. 어 예, 예, 예. 멀매부터 쓰니까 빨리 여행을 떠나. 예. 과장님, 아, 어. 다이아가 없어졌어요. 아! 아! 아 이거 다이아 아니야? 소리는 거 뭐야? 이거. 아이 씨발. 뭐 아, 아, 잠깐. 지죄물 탐지기 전문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죠? 어? 나도 있는데. 나도 있어요. 잠깐. 이 사탕을 꿈에서 본것 같아. 오! 희한하네.